안녕하세요 노빵구입니다 오늘은 노빵구가 타이어튜브만 설명해주는 자본주의의 노예인지 밤낮없이 대한민국 자전거 문화 발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노예인지 어차피 노예이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천호동 자전거거리의 해결사 콤바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설악은 콤바이크와 함께 출동하였습니다 훈이 실장님 기철씨는 미운입니다 자전거는 천호동, 천호동은 콤바이크 여러분 콤바이크를 기억하세요 중립 엔년차인노빵구는 설악 요정입니다. 사실 대회마다 중립팀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악 그란폰도는 대한민국 모든 자전거 동호인 대회 중 가장 코스가 긴 무려 그란폰도2 0 0 k m 의메디오 100km짜리 대회입니다. 도합 300이 넘죠. 설악은 대회가 오래되어서 사실 뭐 코스를 다 외우기도 외우거니와 코스는 기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대회를 개발할 때는 코스 계획과 안전통제 등의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 업무를 합니다. 2017년 설악이 현코스와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때노방코가 처음 설악중립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대회가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 설악은 코로나 이후 첫 대회라 인연을 쉬었으니 더 꼼꼼히 챙겨보았습니다. 설악의 정인이요 설인 성걸이 악인이요 여러분, 여기, 어, 유, 하이랜드 부스 와,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 하이랜드는요, 짜잔! 캐년 <목소리> 맥시스 토픽. 와, 엄청난 브랜드들을 수입하는 회사죠. 자, 여러분. 어, 잠깐만,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뽑기 한대요, 뽑기. 대박. 저, 저, 이거 노빵코도 뽑기 뽑아도 돼요? 어, 어, 어디 있지? 뽑기? 우와, 우와. 와, 이거 대박이다. 옛날 뽑기판이네? 아, 몰라. 일단 아무나. 이거? 뭐지 아, 이거. 에잇. 디리리리리띠이 1등 상품 뭐예요? 저희 지금. 소개! 상품 소개! 튜블러 제품이고요. 네. 와우. 에이션 모델이고, 지금 리희가 가장 중요한 1등 상품으로나 와, 와 이게 아, 튜블러. 와, 그 유명한 노부 타이어. 와, 원래 노부 타이어는 여러분 튜블리스 타이어예요. 튜블러는 노주구가 아닙니다. 안에 주구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튜블러는 주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이건 뭐예요? 이개 하이로드 모델이고요. 네. 이제 튜블리스 레이, 레디 모델에 카본 비드가 사용됩니다. 튜블리스 레디 모델. 튜블리스 림에 네? 튜브 없이도 사용 가능한 모델. 아, 이게 진짜 노주우네, 그러면. 여러분, 이 가까이 와봐요. 이게, 이게 진짜 노주우 타이어예요. 이게 튜블리스 타이어거든요. 넥시스 하이로드 하이로드 중에서도 얘는 지금 상급이죠? 네그아 그러네 카본 비드 170tpi 튜블리스 t r 표기가 있는 거예요네 요런 제품이 경품으로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방 국가 뽑은 이것은 무엇일까? 자, 자 여러분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온거 댓글 다는거 추첨해갖고 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띠리띠띠띠. 오자! 이거 뭐야? 맥시스 1번. 1번 맥시스 뭐예요? 맥시스 1번은 1번. 에, 슈러대 대박. 네. 저 이거 된 거예요? 와, 역시 될놈 돼. 될! 여러분 이거 제가 털악그란폰도 영상 영상에서 하이랜드 부스, 하이랜드 부스에서 뽑힌 상품 여러분한테 경품 추첨해서 드릴게요. 알았죠? 와,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 제거 맞죠? 네 요요요요 들어야돼요 요, 요. 요, 요, 요, 요, 회수, 아, 회수해야돼요? 네아그 잠깐만 기념품인데 이거 나? 자 여러분 사진 사진 자 맥시스 1번! 맥시스 1번! 오케이 샤해 회수 어? 어디갔지? 어? 맥시스 1번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가자 이제 빨리 가자 이 빵꾸는 빵꾸 때로 러 가야돼요 여러분 내차 타자 차, 차 타러 가! 차 타러 가자! 저 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조금 있다 만나요 빠빠이 높방꾼은 지난 10년간 자전거 문화 발전을 위해 무수히 많은 대회들을 다니며 동호인과 호흡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이어 튜브를 설명하며 목청 높여 ETRTO를 외치는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오언리아이티부터 시작해서 구가 킬클라임, 광명크리테리움, 평창, 지리산, 렉탑, 설악, 삼척, 화천, 저수령, 가평 어지간한 양질의 대회는 그동안 노빵구가 지키고 만들고 운영해왔답니다. 항상 여러분 뒤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신기방기 아참 양질의 대회를 노빵구가 계속 지켜주시길 바라신다면 따끈한 타이어를 응원해주세요. 아 역시 자본주의의 노예 문화교차로 갑니다 네, 해야 될 텐데. 오케이. 팅하아이자이 해요. 화아이팅해하 많이 하세요.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근데 네. 하다가 우리 계속 있어요. 아, 네.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바다에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질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금부로 전화를 주세요. 맞아. 왜 회수차를 타 어렵게 커드 프앤 커드인 했는데, 빨리 가요 빨리. 그래 <웃음> 가야 돼요. 네. 빨리 쉬지 말고 가십시오. 물더드려요 아아 괜찮아요? 아 왜냐면 지금 미처골에 물이 없어요. 여기서 복을 받는게 현명한거야 아... 아... 뭐 이런거 거, 들여 해요? 맥주! 아, 맥주 <웃음> 아, <맞지>? 아, 이거 <웃음> 빨리 둘이서 하나씩 먹어 <웃음> 파이팅하세요! 아 이벤트 내용은 역시 영상 마지막에 숨겨놓아야 제맛입니다. 아, 정답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맥시스 하이로드 튜블로 한 개하고 맥시스 뉴 하이로드 725c 클린 청 개를 드릴게요. 사실 노빵구가 해로드 튜블러 당첨된거 아까 보셨죠? 근데 우리 이쁜이 막내 편집자가 뉴 하이로드 725C 한게 또 당첨됐지 뭐예요 보통 업자가 뽑기하면 못하게 하는데 우리 뽑기 시켜준 하이랜드 마케팅팀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 각을 아는거예요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1번 노주브 타이어는 튜브리스를 말한다 OX 하시면 되고요 2번 튜브리스 타이어에 튜브를 넣고 사용할 수도 있다 OX 하시면 됩니다 3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4번 네이버에 따끈한 타이어를 검색해보았다 네 초록창에 꼭 따끈한 타이어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벤트 문제입니다 댓글로 정답들 쓰셔가지고요 어, 화면 나오는 그 양식 맞춰서 정답 댓글로 달아주시면 7월 6일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본부에서 알립니다. 이제 라이딩센터 도착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 설악그람폰도 중립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